Thank you. Yes. Awesome. 아니, 갑자기 아까 여기 사람 별로 없었는데, 개미 지옥 돼버려가지고 지금. 对。Oh 아 멋진 모습을 찍혔는데 너무 멋있었어 <웃음> <웃음> 너무 세게 감았네. 어, <웃음> 내가 한번 하나도 겠어 와! 오! All h 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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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2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몰, 다이수요 고생했습니다 아, 아, 아. 23조 고생했어 고생했어 23조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아,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한테 잡힌 사람들 경찰한테 잡힌 사람들 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야? 뭐 네? 청소하고 왔습니 어우 잘했어 아, 예. 어우 잘했어 역시 아. 오는 거야, 저 팀원은 그치? 마음에 들었어? 아, <웃음> 아 마음에... 야 <웃음> 형님 어? 오일 받아가요 동이 우리 동희형 형. <웃음> 네. <웃음> 미션오일이거든요 미션오일 은승씨 오일, 네. 은승 오일 두통 드리라고 네. <웃음> 자 아, 축하드립니다. 감한번 더! 네 축하드려요. 바다 가면 좋을 거야. 다음에 또한번더 <웃음> 사람인데 정말 솔직한 말로 어, 이번에 c 클래스아 죄송합니다. 코스를 잘못 만들어서 4조 출발했거든요. 아, 4조 4조 네 네번째 출발했는데 이번 <웃음> 면 네네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올라오세요. 네. 야, 야 도핑했네, 도핑 인데 도핑 야, 가운데 어, 이렇게 어. 생기면은 바이크를 잘탈수 있다는 점, <웃음> 예, 이렇게 보고 닮으시면 됩니다. <웃음> 이렇게 생기시면 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예, 큰박수한번 쳐주세요. 그래도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<나도. 웃음> 괜찮은데요? 이 남는 거 있다가 어, 주 주요 상품권이죠? 습니다 여러분 아, 초, 아 그래. 야, 봉구 여기 아. 이 높은 자리 높은데도 아. 공기 괜찮죠? 괜찮지 여기 여기. 손해라 계속... 손해라 아니, 발송은 아니고 야, G, 나스카스하고 k t 어, 23년도 이런. 달력입니다 요거를 또 DP를 해놓으니까 걸어놓으니까 사무실이나 집을 C클래스를 타고 굉장히 좀 지루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왜 남자들이 병신같이 못하나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네, 다음부터 좀더 노력하라고 예 네, 올라가세요 아 허스킹 안하네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거 부채로 이거 부채로 제가 이거 꿈들사람 좋아하더니 재생 죄송... 예 네, 당근 안됩니다 예 네. 그 장난감 좀면참 좋겠는데 아기가 없잖아 지금 중광석 이승규예 네, 세분 맞죠 <웃음>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드린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2만원 전혀 KTM이랑 전혀 관계 자 이제 곡을 마지막 곡을 하나 할게요 고글 형님 죽을때까지 쓸곡다쓴거예요 오늘 형님 죽을때까지 쓸곡다 썼어 오늘 뭐 할까? 어우 곡 좋다 훅. 잘 배고 손 손이 바로 삼경이에요. 어, 잘 봐, 잘 봐. 어! o oh, o